오늘 우리가 만난 지1 0 오늘 우리가 만난 지1 0일 오늘 우리가 만난 지1 0 0진 진짜 와인 한잔 어때? 진짜 와인 한잔 어때? 진짜 와인 한잔 어때？좋 지？내가 맛 있는 스테이크 쏠게좋 지？내가 맛 있는 스테이크 쏠게좋 지？내가 맛 있는 스테이크 쏠 게.